경산아파트 가격도 만만치 가 않네요. 1위가 9억 3천, 2위가 9억, 3위가 8억 8천. 와, 이뭐 경산이 거의 뭐 대구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관계가 걸려서 약을 먹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좋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를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고 경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경산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가격이 상당합니다. 물론 경산에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투기 세력들이 전국을 돌아다녔죠. 포항, 울산, 경기, 뭐 창원부터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규제 지역을 선정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또 가격이 오르고 또 가격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뉴스를 보면서 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놀고 있구나. 그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 60-70%가 뭐 투기 세력들이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투기 세력, 그리고 갭 투자자들, 그리고 못 모르고 놈들 장에 가니까 그음매고 장에 갔는 분들,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수혜자는 말 잘하는 타강사들이라고 해서 앞쪽에 끌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뒤쪽에 따라오는 사람, 마지막 피해자들은 못 모르고 그음매고 장에 간 분들입니다. 예전에 만촌 3동에 저한테 분양을 받을까요? 말할까요? 그렇게 전화 왔는 분도 거의 한 10억 가까이 되죠. 9억 10억이 아 이름이 아닌데 저 같으면 그 분양 안 받는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데 그분도 대구뿐이 아니더라고요. 외지분인데 대구를 잘 모른다. 그런데 만촌 3동 워낙 분위기가 핫하다고 하고 후보였는데 당첨될 수 있으니까 서류 준비를 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으면 좋겠습니까? 뭐 제가 놈의 재산을 이래라 저래라 얘기는 안 합니다. 제것으면 하지 않는다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분은 하지 않았는 것 같아요. 뭐 했다고 얘기도 없고 뭐안 했다고 고맙다고 얘기한 것도 없으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에서 느껴지는 뉘앙서는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자, 아무튼 이래나 저래나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벌어졌고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다시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죠 일단은 경산 아파트 최고 가격을 찍은 경산나이파크 53평 이지만 그래도 9억 3600 그리고 32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4억 6천에서 지금 뭐 거의 그래도 안되지만 4억 4천까지 떨어졌고요 그리고 2위가 중산사 2단지 45평에 9억 163만원, 그리고 최고가 같은 경우는 예전에 8억 9천, 45평 기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8억 8천, 그리고 바닥으로 7억 4천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7억대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자의 1단지, 46평에 8억 8천, 최고가는 6억 6천을 찍었다가 지금 바닥이 5억 4천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래도 지금 5억대에서 계속해서 가격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33평이 5억대야 참, 그렇네요. 펜탈리즈 더샵 2차 같은 경우도 43평이 8억 3천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34평 같은 경우는 최고가가 6억 2천을 찍었는데, 현재는 4억 2천, 약 2억 정도 빠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마찬가지 만한평에 7억 8천 그리고 최고가는 33평에 6억 천을 찍었는데요 그리고 지금 4억 9천 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월세 전세 위주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똑같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더 퍼스트 만 1평 7억 5천 그리고 지금 32평에 뭐 다시 최고가가 한번 올라갔었어요 이거 눈티 맞았는데 6억 그리고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한두개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 이건 시세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고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8사 타입에 계속해서 4억대 직거래도 나왔지만 은 6억대가 나온다고 해서 지금 이 분위기에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뭐 그래도 뭐 대구 대구도 뭐 얘기하지만은 이건뭐 대구 외곽의 경산인데 볼게 없어요 향후에 이슈도 없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41평에 7억 그리고 프로지오 같은 경우도 지금 40평에 7억 5천 그리고 지금 33평 기준으로 보면 은 6억 6천의 최고가를 찍었다가 현재 3억 9천으로 급득하게 떨어졌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아무튼 경산 지금 최고가 1위에서 뭐 11위 12위에 이래 다 봐도 기본적으로 6억 7억입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그 이쪽에 투기세력들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투기세력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대구의 학군 때문에 만촌동 수송구를 그만큼 부르짖던데 굳이 경산에 9억씩 8억씩 주고 아파트를 구입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아파트 거래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는지 경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구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경산 11월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은 1일부터 해서 2억대, 1억대, 4억대, 중산사에 233평에 4억대 거래가 되었죠. 기준 5억대 뭐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인데 계속해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2억대, 4억대 엄청나게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펜타 그런 다수평 같은 경우, 5 9천 떨어졌다가, 현재 3억 9천으로 떨어졌는 것이 확인이 되고요. 계속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는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죠. 부속주공 같은 경우도 뭐 9천대, 1억대, 뭐 2천, 이게 뭐 1억대도 저번에 현풍제가 말씀드렸죠. 달성군. 1억 5천대, 2억대도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통 대구 같은 경우는 1, 2억대는, 이때까지 보신 것 같이 시내권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가격이 많이 거래되도거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달성군이나 지금 경산을 비교해 보면 조금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사묵 때 마찬가지 큰 거래 없이 거의 전세만 거래 되고 있고 뭐 천구 2억 2천 쭉 올라갔습니다 1억 9천에 올라갔다가 다시 막 떨어지기를 반복해서 마찬가지 경산 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큰 거래는 없지만 3,200 올라갔다가 다시 2억 대로 그리고 뭐 1억 대 아파트 쭉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중산동 마찬가지 큰 거래는 없지만은 거래 가격이 6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뭐 다시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생각계로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1억 대 거래도 많이 되었고 2억 대 거래도 보면은 거의 뭐 1억 대, 2억 대, 9천 대 그리고 4억 대 사억대 경선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생각해로 밑에 보이시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날짜별로 나오다 보니까 동일 물건이 지뭐날 별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31평 마찬가지. 연세월세 거래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매매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월세 거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면.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1억대 아파트들이 쭉 오르기를 반복했다가 다시 쭉 떨어집니다. 1억 3, 4천. 그 다음에 부영 같은 경우도 오르긴 것은 뭐 9천만 원 올랐는데 또 떨어지는 것은 6천만 원. 생각으로 거래가 또 많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경상외곽지에 보면은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들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솔 3차 고증거도 그 최고 같은 경우는 뭐 2억대 떨어졌지만 다시 1억대로 떨어지고. 생각외로 거래가 좀 많이 되었습니다. 경산에 유동인구가 이 정도로 많나요? 경산 공장이 있나? 유동인구가 이 정도 많아서 이 정도 거래가 된다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거래가 나오는데, 이그 정도 이슈나 유동인구는 저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34평에 마찬가지 35,000, 최고가는 4억 사천 찍었다. 계속해서 하향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거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쭉 보시면. 예, 이거 뭐다 읽어 줄락하면, 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거래가 너무 많아서. 여기도 마찬가지. 뭐,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도 지금 뭐 2억대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뭐, 내려도 잠깐 많이 오른 건 아니고, 내려도 많이 내린 건 아닙니다. 중산도 마찬가지. 중산도 거래가 좀 많았는데, 8사타입 이거 뭐죠? 쫙 갔다가 6억 4천에서, 지금 5억 4천. 뭐 거래량은 없이 그냥 가격만 떨어졌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뭐 9천만 원대, 뭐 1억 대, 그리고 여기 뭐 4억 대 같은 경우도 실제 거래가 일부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가 마찬가지 6억 천을 찍었다가 지금은 3억 9천, 약 2억 정도의 가격이 떨어졌다. 질량 마찬가지 가격대가 뭐 8, 1억 5천에서 지금 뭐 1억 1천. 그리고 뭐 여기 경산 하양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은 없지만 3억대. 체육과 같은 경우는 뭐 나와봐, 3억 8천. 어 거래는 상당히 많네요. 예, 대구보다 거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뭐 그래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뭐 하는데 지금 현재는 1, 2억대 거래들이 엄청나게 많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1, 2억 거래들이 엄청나게 많고 경상 3주 봉황 같은 경우도 뭐 4천만 원인데 엄청나게 또가격이 올랐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4천만 원대로. 그리고 3억 9천 최고가는 지금 4억 9천 찍었다가 지금 뭐 3억 7천이니까 1억 좀더 빠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41평의 중상한늘채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6억대에서 4억대로 떨어지고 있다. 경상 마찬가지 2억대 뭐큰 거래는 없고 아 2억대 2억대, 4억대가 거래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리고 전월세도 상당히 거래가 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매매가격대 2억대, 3억대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서 이만큼 거래가 되는 건지 정말 경산이 이렇게 활성화가 잘 돼서 거래가 예불할 짓는 건지 이거는 뭐 그냥 전체적인 거래량으로 뭐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산이 이렇게 거래가 잘 되는 동네였나요 야뭐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엄청나게 거래가 잘 됩니다 쭉 찍다 보면 뭐 1억대 2억대 마찬가지 3억대도 3국8 0 9 0 최고가 5억 9천 대 찍었는게 지금 3억대로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1억대 1억대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1억대 거래가 엄청나게 활발해요 야, 이거 뭐, 그린시티, 뭐, 뭐, 뭐 있습니까? 뭐,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죠. 일단, 뭐, 명확하게 확인은 안 되겠습니다만, 일단, 거래가 1억 2천대에서, 뭐, 지금 쭉, 거래가 엄청나게 이루어졌는데, 이 뭐, 재개발, 재건축인가요? 뭐, 향후 이건 따로 제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거의 전세, 월세 위주로 거래가 되어 있고 최고가 3억 2천에서 크게 내리지는 않았는데 뭐 잠정적으로 좀더 내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어, 그리고 이편안세상 마찬가지 최고가는 3억 7천 21년도에 쭉 올랐다가 지금 거래량은 크게 없이 내리는 추세다 그리고 펜타일즈 산이담 같은 경우도 최고가는 4억 4천에서 현재 3억 3천 마찬가지, 최고가 5억 9천에서, 뭐, 지금 금액은 3억 9천. 경산도 마찬가지 1, 2억 정도는 무난하게 내리고 있네요. 하영, 아로 3, 차 같은 경우도 33평에 2억 5천. 33평에 2억 5천, 뭐, 캐바야 3억, 요런 금액 좋죠. 그 이상은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33평에 6억 6천, 야 펜탈즈 프로지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4억대 3억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해로 경산이 거래가 많네요 와, 계속해서 9천만 원대 뭐 2억대 보시다시피 금액대 거래는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중산자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7억 45평 이 7억 4천 5야뭐 경산에 7억대 주고 아파트를 하기야 뭐 농사 짓는 분들도 좋은 아파트 한번 에 살아 보고자 해서 뭐 7억대 8억대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농사 짓는 분들이 굳이 뭐 주택에만 살아야 된다 그런건 아니죠 나이 드시고 나도 이제 주택 말고 아파트에 살아보자 해서 충분히 7 8억대 아파트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편한세상 25평 2억 5천 거래량은 거의 전월세 위주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는게 다고요뭐 한양 금오올림 그뭐 같은 경우는 실제 거의 매매거래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억 3천 2억 4천 2억 2천 2억 1천 그리고 뭐 동아프라임 마찬가지 2억 2천에 거래되고 있는데 생각외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3억대 거래지 최고가격이 또 6억대까지 올라갔네요 33평에 경상 임당 호반 야 호반 아파트가 6억 2천까지 거래가 되다가 쭉 떨어졌는데 4억대로 떨어졌어요 4억대로 떨어졌는데 여기도 보면 6억대 나오죠 4억대 나오고 그런데 경상 임당에 야 많지 않네요 아무튼 평균적으로 경산이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억대 1억대 4억대까지 무난하고 7,8억대는 거의 거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전세 위주로 뭐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전세를 다 돌리지 않았는가 뭐 그런 그래 생각도 해보는데 아뭐 8천만원에서 떨어져도 7,8천,9천 뭐 이런 1,2억대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고 2억대도 마찬가지. 지금 요거등경 점점 올라가죠. 2억6천인데 지금 20년도에 2억7천을 찍었는데 거래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로 2억6천. 그리고 갭투자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투기 세력들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우장장 막 찍었어요. 예전에는. 그래갖고 그때 발길이 반복했죠. 일단은 뭐 찍어 놓으면 왜 그때만 해도 1억대, 2억대 아파트들도 무조건 사놓으면 오른다. 그래서 1, 2억대의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는 것들이 현풍다사에 일부 영상이 제가 올려드리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억 9천 대 거래량이 어느 정도 좀 있죠. 이게 1억대, 2억대, 아이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 2억대 빌라 아파트들 생각해로 갭 투자, 투기 세력들 뭐 급수가 좀 낮은 사람들이 그 쪽에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저들끼리 북치고 장구 치고 좀 많이 했죠 그래 가지고 끼리 지금 북치고 장구 치고 또 빠져나오기를 반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중산자이 예, 마찬가지 7억 4천 큰 거래 없이 마지막에 거리는 지금 7억 4천 인데 최고가도 8억 8천 뭐 많이는 안 내렸습니다 근데 더 내리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달성군과 비슷하게 경산이 비슷한 어떤 거래량을 보이면서 엄청나게 거래가 지금 많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 뭐, 현풍은 그래도 국가산업단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경산은 뭐가 있어서 이만큼 거래가 될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오늘 경산까지 봤는데요. 경산은 대구보다 엄청난 거래가 있다. 그리고 1, 2억대, 2, 3억대. 이게 뭐 이슈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